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 사연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 성북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자, 저도 국민학교 들어갈 때 저희 부모님이 첫 집을 사셨습니다. 공감이 되네요. 자, 사람이 집을 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리고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혹은 뭐 중학교 학군지 갈때뭐 이럴 때 아주 강하게 이사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보증금을 포함해서 6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총 지금 내집 마련할 때쓸수 있는 돈인가 봐요 그래서 6억이 있다 자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요 했어요 그럼 6억에서 좋은 데를 전 골라 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추가 부연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 드려야죠 자 월세 살고 투자로 6억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이걸 6억을 투자로 물방 예, 하는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6억을 다내집 마련해 쓰는 게 맞는 건지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거예요. 자가를 지금 살 건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걸 다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가이드를 드리면 일단은 월세 살면서 투자하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지금 금액이 좀더 많으셨으면 최소한 8억 이상 있으셨다면 그냥 투자로 몰빵하시고 월세 힘들지만 사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요즘 월세가 뭐 한두 푼 합니까? 월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웬만한 서울의 아파트 살려면 거의 뭐 200만 원 내외를 들이셔야 돼요. 한 달에. 그럼 이 비용이 1년이면 2천. 2,400이죠. 정확히는. 그리고 2년이면 4천이 넘어가요. 이돈 지금 6억 가지고 계신데 이거를 그냥 태우시겠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자산이 성장하는데 돈을 들이셔가지고 이 거주만 거주하시면서 줄이셔야 돼요. 예, 거주하면서 를 줄이면서 가는 게 맞다. 예, 지금 너무 비싸요 월세가. 그래서 안 맞아요. 지금 금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주담대도 4% 대가 생겼고 이 전세자금 대출도 3.3.7% 고정금리 대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사시게 되면은. 이제 전세나 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전세는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쪼개진다고요. 그러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전세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액이 너무 애매해서 일단은 이 6억이라는 금액을 그 자가, 실거주할 집을 사는데 쓰는 게 제가 봤을 때 최상의 전략 같아요. 근데 지금 투자를 너무 하고 싶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부 다 집에다 쓴내집 마련. 두번째는 1일 거주 1 투자 예, 네. 요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 전략도 괜찮습니다 첫번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어디, 어디가 좋을지 제가 추천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첫번째 자, 금액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총 가지고 계신 금액 6억으로 많이 들어가면 대출 6억 플러스 대출을 쓰겠죠 자 그러면 어 아주 타이트하게 가면 은 이제 14억 정도 예, 이하의 아파트를 찾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14억 이하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금액대에서 서울에서 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면서 뭐 아이에 대한 학교나 뭐 학군 이런 것도 괜찮고 생활 인프라도 괜찮으면서 그리고 추후에 이 개발어제까지 감싸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14억대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실거주 만족도를 가진 아파트는 거의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쪽입니다. 자 강동이에요. 강동 자, 이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얘는 진짜 미래가치를 다 갖다 쓰면서 올라갔다가 한 번에 떨어졌죠. 자, 최고로 많이 올랐던 금액이 얼마야? 30평대가 21억까지 갔다가 지금 13억대 돌아왔잖아요. 13억대예요. 자 지금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 없어요. 이 가격을 찍고 이 정도 금액대까지 나, 내려온 아파트가 없다고요. 자왜이 금액까지 찍을 수 있었을까? 미래가치가 좋아서. 자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 지금 아까 내집 마련으로 봤을 때 만족도도 높고요. 그리고 투자성도 어느 정도 가미된 아파트예요. 이거는 그리고 21억을 찍었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투자성을 띤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또 빠진 거거든요 임대가는 받쳐주지 못하는 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 자리를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제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예,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도 여기 고현초, 뭐, 강덕초 이렇게 해서 학교가 바로 앞에 있죠. 특히 아르테온은 아예 그냥 초품화, 초프마, 초품화예요. 초품화. 초프마. 예, 초품하고 여기 밑에 있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까지 해서, 예, 굉장히 거주 환경, 예, 벨트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큰 병원 있죠. 그리고 여기 9호선 4단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완공되면 이제 9호선과 5호선 활용할 수 있고 강남까지 접근성이 좀더 뛰어나지는 그런 아파트다. 그리고 그 위에도 호재가 있어요. 바로 비즈밸리 자, 이비즈밸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게 150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150개 기업이 들어오면 여기 기업에 들어오는 게 고급 인력이죠. 이 고급 인력들이 어디 안 갑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로 수요자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150개면 단순 계산해도 만명 정도 이상의 그 인구가 생기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거의 3만 명 정도까지의 꼭 창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증가.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기본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쪽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딱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최고치 21억까지 갔다 온 거예요. 예. 네. 자, 한번 입증이 되면 회복기에 오르면 또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6억 가지고 타이트하게 대출 풀로 일으켜가지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만약에 내 집만을 할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인프라면 인프라 또그 아이 학교면 학교 여긴 또 중밀도야 예전에 재건축된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 기존에 아파트 있던 동네들 주공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학군이 괜찮아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오는 한영외고 여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인프라와 개발어제까지, 구호선과비즈밸리 이걸 갖춘 지역이니까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여기예요. 그냥 6억을 오로지 집에만 쓴다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두 번째, 일거주, 일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가 좋긴 좋은데 아까 아버님이 어디에 간다고 했죠? 바로 동대문 쪽에 일한다고 했어요. 너무 멀지, 너무 멀어요. 지금 이렇게 좁혔는데도 아직 멀잖아요. 너무 멀어. 그래서 어, 직장과의 인접성을 높이고 학군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미래 가치도 가지고 있는 자리 그리고 금액을 좀 낮출게요. 일 거주 일 투자로 가야 되니까 금액을 좀 낮춥시다. 자, 이쪽 동네는 저는 이제 20평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각종 혜택 지금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좋은 금리 혜택을 보는 게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로 넣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로 이게 금액 상한이 9억 이하의 아파트죠 여기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있어요 자체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는 아파트 어디 바로 여기 행당역 인근의 아파트와 또 여기에 있는 약수역 인근의 아파트들이에요 자 이쪽 동네는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이전 사이클 우리가 2016년부터 뭐 22년까지 오는 이 성장 사이클에서 가장 등한시 됐던 빠져있던 나중에 올랐던 아파트들인 거거든요 뭐 재건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애매한 아파트들이죠 근데 얘네가 영원히 보잘것 없는 게 아니거든요 좌우에 좋아질 호재들이 있다 어떤 호재들? 리모델링, 재건축이죠 앞으로 여기가 또 5년 이후에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또 핵심 이 리모델링 재건축 바람이 불수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한강을 인접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아파트 주거벨트라인이 워낙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원래 예전에 이 동대문 상권이 워낙 클때 워낙 클때 여기가 행당 쪽 라인이라던가 여기에 있는 금호 그 뭐, 예 여기에 있는 뭐 남산토 이쪽 인근 자체가 인기가 많았던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이 옥수는 최근에 이번 사이클에 떴죠. 이 리버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압구정의 인접성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여기 거주하고 신혼집 차리고 이러면서 뭐 뒷구정이다 얘기하면서 옥수 금뭐 여기가 많이 떴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쪽이 아파트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여러분들 싸진 않은데 그 와중에도 좀 적당한 금액대 대단지 그리고 자체적인 이 투자성, 자체적인 호재 아까 우리 강동구 봤던 거는 자체적인 게 아니라 바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거고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데는 어디냐면 행당의 한진타운 3천 세대 넘는 아파트죠 얘도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에요 두 번째는 이 버티고개와 약수역에 있는 5천 세대가 넘는 예, 시범지구죠 남산타운이에요 예, 5천 세대가 넘죠 여기 보면 이제 용적률은 얘가 230 정도 얘가 290 정도 돼요. 응동률은 좀 높은 편인데, 리모델링 추진 중이고요. 한데, 시대가 좀 지남에 따라서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특히, 이 위치들을 보면, 이 향후에 리모델링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의 후광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고, 자기들도 리모델링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파급력이 좋고요. 둘다 1000세대도 아니고, 3000세대, 5000세대 대단지예요 네, 대단지다 보니까,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다. 그리고, 가격대가, 금액대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죠. 특례보금자료는 쓸수 있다고. 자, 여기 보면 행제, 행당역,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이 안 됩니다. 8억대 후반. 그리고 지금 뭐 호가로는 9억이 넘어가지만, 남산타운 넘어가지만, 가격이 둘다 비슷하거든요.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도 잘 이렇게 금매물 제가 살게 하고 잘 하면은 뭐 9억 이하로 딱 9억 맞춰서 살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특례보금자료는 써서 풀대출 5억까지 받아가지고 예 자기 돈 4억에 끊어가지고, 나머지 돈 2억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거주, 1투자로 가자. 왜냐, 한번 거주를 하면은요, 여러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 어렵습니다. 자, 6억을 만약에 다 쓰면, 추, 추가로 투자를 하려면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 모는데, 으 생각보다 시간 걸려요. 애 키우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처음부터 나누는 게 중요해. 1거주는 그대로 지키면서 1투자를 돌릴 걸 만드는 거예요. 투자로 돌릴 거를. 그럼 얘를 샀다 팔았다 할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또 넘기고 오르면 넘기고 이거 할수 있는 텀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지. 고주만독돈 지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데다가 최대 지금의 혜택과 대출, 금융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좀평형때만 양보해서 20평대 들어가고 예 지금 여기 30평대가 보면 1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20평대가 9억이잖아. 그럼 3억 차이 나죠. 이 정도면 은 20평대는 추가 하락이 있어도 별로 안 빠진다는 소리예요. 예, 20평대 제가 항상 강조하죠. 지금 하락조정기 때는 20평대 샀다가 나중에 상승사이클 만날 때그 전에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이 붙거든. 그때 추가 금액 내고 평형 옮기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게.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20평대 하고 나머지 2억. 그러면 2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죠. 대출을 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요거는 가지고 투자를 할때 방향은 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2억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투자는 오히려 좌고면 우할게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너무 명확한 거지. 자, 한강 주변에 무조건 심으세요. 무조건 한강입니다. 자, 대표적인 한강에서 저렴하게 1, 2억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 뭐 자양동. 예, 자양동. 지금은 이제 물건이 거의 없겠지만 자양도 그리고 어, 두 번째 뭐 합정동 예. 망원동 합정망원동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저로의 기회가 나온 건 이제 향후에 진짜 타이밍이 딱 맞는 건 어디냐면 저는 노량진뉴타운노량진뉴타운 예. 얘기 드릴게요. 노량진뉴타운 2억에 무슨 노량진뉴타운이에요할수 있죠. 하지만 진짜 할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먼저 듣게요자 우리가 기존에 우리 아현주타운 정리 아파트로 지어지면서 아파트가 엄청 올랐잖아요. 뭐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 이전에 4억대였는데 지금 매매가 뭐 20억대 찍었다가 지금 16억, 17억 이 정도 하잖아요. 못 해도 4배 이상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 아현타운에도 진행을 안 하던 애들이 있어요.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뭐 대응 5구역, 노고산 재개발, 뭐 주변에 아현 뭐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진행을 안 했었다고. 반대하고 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함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얘네 아파트가 완성되니까 어떻더라? 완성되기 전에는 얘네 반대해서 안 했는데, 완성돼서 얘네가 20억을 막 간에, 뭐 13억 뚫고 뭐 간에 하니까 다 추진해요, 다시. 반대로 안 했다가 다 추진해. 그러면서 그 전에 2018년 그때쯤만 해도 얘네들 다 투자금 한 1억이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는 뭐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알유타운만 그러냐? 아니에요. 다른 유타운들도 그렇습니다. 거여 마천도 그렇고요. 신길 유타운도 그렇고. 다른 유타운다 그래요. 흑석도 마찬가지. 흑석도 지금 남아있던 존치구역 중에 하나 진행돼서 썸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다시 보면서 그한수더 앞서서 두수세 수를 본 투자를 진행하면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예요. 못해도 이 정도 싼 금액에 샀으니까 그냥 빌라 상태로 재개발 없이 팔아도 그 이상 가격대는 가요. 왜? 아파트가 이 정도 올라버리면 땅값이 올라버리거든요. 아파트 지은다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땅값이 이 빌라들이 부족해지잖아 아파트는 다 많아졌는데 빌라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빌라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살아야 되는 그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전세가나 매매가가 같이 흔들리면서 얘네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노리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추진해서 나중에 재개발되겠죠. 염리사 5구역, 대응 5구역 다 되겠지. 시간을 녹이자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지금 타이밍, 지금 현재 타이밍, 저는 매 순간 지금 타이밍이 뭐가 좋은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노량진에 이 전략을 써서 2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자. 정말 좋은 결과, 5년 뒤, 5년 뒤면 예. 네. 수익 크게 날 겁니다. 무조건 수익 크게 날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보면 이노량뉴타운이 이제 지어질 텐데 자, 노량뉴타운이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일단 한강을 무조건 끼고 있고 위에 있는 여의도, 걸어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가도 생긴 대잖아 그리고 바로 이제 9호선 쓰면 강남 접근성 좋고 1호선 타면 용산입니다. 한정거장만 가면 돼요. 너무 좋죠. 게다가 1구역 흑석보다 나은 게 여기는 평지야, 또. 3구역은뭐 고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구역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투자금은 한 10억 정도 잡아야죠 투자금이 투자금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 투자금 너무 많이 들어 노량진. 근데 지금 이번에 10월달 작년 10월달에 3차 마표할 때 여기에 존치구역이 에, 모아타운이 됐잖아요. 그런 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아 있는 지역들 이거 노후도를 딱 까보면 지금 다른 데는 노후도가 다 깨져 있는데 지금 이쪽 라인 이 노량유타운의 우측 라인 있죠 예 네, 우측 라인 존치구역을 포함해서 우측 라인 여기는 노후도가 높아요 70%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도정법이 67% 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노후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노량진이 문제가 이 원래 반대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데도 이 고시원 매출이 급감했어요 다 인강으로 보고. 또 공무원이 좀 인기가 없잖아요 요즘에 다뭐 유튜버가 인기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 이상 빠지기 때문에 지금 물건들 여기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다 고시원 물건들 몇개다 가격은 비싸요 막 10억 이상 자 여기 보면 소액투자 물건이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못 찾으니까 어 대표님 소액 없는데요 무슨 뭐가 2억 투자예요 말도 안되는 <목소리> 소리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찾아 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네,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어쨌든 이런 데다가 들어가게 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까 말했던 용리사고역오구역처럼 향후에 얘네들이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안 젖었잖아. 얘네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잖아요. 얘네가 앞으로 5년 뒤부터는 다 이제 신축될 텐데 그럼 아이 뉴타운 리멤버를 보시면 돼 얘네 되면 얘네 다 진행할 겁니다. 재개발 진행. 노후도가 되니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노후도가 깨지면 진행 못하잖아요. 그럼 여지가 없어 아예. 근데 노후도가 되니까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이 다큰 것밖에 없어 작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행하기엔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의 여유를 두고 이런 아주 핵심 자리 5년 뒤에 시대 주인공 예, 한강 앞에 주인공 얘 지금 여러분들 가면 뭐한 총투자금 10억 17억 뭐이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가치로만 뭐 25억 이상이고요 무조건 5년 뒤면은 30억 넘어가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지분당, 평당, 평당가가 장난 아니죠. 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노량진도 평당 1억 시대 되는 거지.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어, 시간을 녹여서 어, 재개발에 대한 예,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어, 내가 자본을 운용해서 투자를 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핵심지를 꿰뚫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막 뭐... 2억으로 해서 확실한 데 하고 싶어요 해서 인천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확실한 데알을 박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큰돈 됩니다. 진행이 되든 안 돼도 보세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질문의 결과는 첫 번째 6억 다 쓰면 강동구 가세요. 2번은 어, 금액을 나눠서 일거주 1투자 하는데 1투자는 뭐 행당 한진이나 어, 남산타운 쪽2 0평대 특례법원 자료는 쓰시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거. 이 금액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제가 2억에 딱 타이트하게 해서 제일 좋은데 설명드린 거고 뭐 1억도 될 거고 1억 5천도 될 거고 투자처가 이렇게 모멘텀이 강하고 자체적으로도 같이 변환이 될수 있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 시청자 사연을 중심으로 고민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어 가지고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지 댓글 남겨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고 재밌을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너무 복잡한 건안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질문처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일주일에 하나든 두 개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매주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화번호로 강의 뭐 상담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